여기 자바스크립트 객체가 있습니다. 네임에 접근하면 undefined가 출력되죠. 네임의 값이 undefined인 줄 모르고 퍼스트 속성에 접근하면 에러가 발생해요. 이 에러를 우회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옵셔널 오퍼레이터입니다. 네임 d 를점 대신 옵셔널 오퍼레이터인 물음표 점으로 바꿔요. 에러 대신 undefined가 반환됩니다. 오케이, 이번에는 프렌즈라는 배열이 있는 줄 알고 첫 번째 원소에 접근을 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프렌즈 뒤를 옵셔널 오퍼레이터로 뜯어 고치면 에러 대신 undefined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, 이번에는 where라는 함수가 있는 줄 알고 접근해 볼까요? 오류가 발생합니다 where 뒤를 옵셔널 오퍼레이터로 바꿉니다 옵셔널 오퍼레이터를 사용하면 존재를 확신할 수 없는 값과 이라는 것이 훨씬 손쉬워집니다